아주 옛날 이야기다. 1970년대 그 사건은 발생했다. 장소는 강원도. 과거 한때 탄광으로 번창했지만 광산이 폐쇄된 이후 완전히 쇠퇴해버린 마을. 그 마을에서 한 남자가 농사일 도중 실수로 벌초기에 자신의 발가락을 절단당했다 이런 사건이라면 농촌마을에선 그리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마을에서는 이상하기도 마을 사람들의 손발결손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됐다 그야말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손, 발, 귀, 눈을 다치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그 소문은 인근 도시와 마을까지 퍼져 사람들은 그 마을에 뭔가 씌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마침내 보험회사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처음에 말한 대로 이마을은 광부들이 활동하던 무렵에는 그들이 쓰는 돈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경기가 돌았지만 폐광 이후 그들이 떠난 이후로는 침체 일로를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마을 출신의 광부들의 경우에는 탄광 폐쇄에 대한 보상금과 공단 측의 퇴직금이 겹쳐져 큰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뜻밖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그들은 그 돈으로 새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집을 쓸데없이 증축, 신축한다든지,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흥청망청 모두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그들이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소모하던 시절까지는 어떻게든 마을의 경제가 유지됐지만, 그들마저 돈을 소비해버리자 이제 마을의 경제력은 그렇게 쇠퇴해져 버리고 만 것이었다. 돈을 모두 탕진한 그제서는 뒤늦게 다른 도시로 떠날 수도 없게 되었고, 생계를 이기조차 어렵게 된 폐광촌 주민들이 결국 취한 행동은 그렇다, 보험금 사기였던 것이다. 돈을 계속 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보험에 든 자신의 몸을 조금씩 조금씩 사고로 위장해 훼손한 것이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진행하던 차, 급기야 충격적인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끔찍하기도 갓난아기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드디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한 사기, 범죄 방조, 그리고 영화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소태 자신의 아기를 빠뜨려 죽인 사건의 경우 부부가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죽이기 위해서 아기를 임신했다는 점이었다. 돈의 눈이 은파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